아무리 영어를 공부해도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영어를 암기과목이라 생각하고 무작정 외우려고만 한다 토익 등 각종 영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빨리 받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왜 라는 영어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고 싶다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여 나의 경쟁력으로 만들고 싶다 Today is the day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을 소개하고자 한다 6년을 공부해도 안되던 영문법 단 55일만에 끝낼 수 있는 비주얼로 공부하는 m z 세대 영문법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영어와 구조를 그림으로 시각화했기 때문에 매일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원하는 영어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이 방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체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대에 대한 보답으로 도형으로 영어를 정복하다의 후속작인 종이책을 다양한 선물과 함께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게 되었다.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글리시팀 드림